천안시 수해복구를 위해 공사활동을 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가 훨씬 심하네요 이미 어느정도 정리를 마쳤지만 피해상황이 어떤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사로 바닥이 전부 덮여있습니다 창고는 이미 정리를 끝마쳤습니다. 물건이 많았지만 힘을 합치니 금방 치울 수 있었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에 젖은 흔적이 아직도 바닥에 남아있습니다. 물건들이 쌓여있네요. 포악에도 물과 흙이 비쳤습니다 장화를 취급받을 줄 알고 운동화를 신고 왔다가 진흙범벅이 되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다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물을 이용해 토사를 쓰셨습니다 도로 위에 쌓인 토사를 보면 이 일대가 전부 물에 잠겼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게 안에도 토사가 들이쳐 젖은 물건들은 버려야 합니다. 환경미화한 분들이 내놓은 물건들을 수거해 가십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로 위에 쌓인 토사도 귀에 쓸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하에 들이친 물을 빼러 왔습니다. 랜턴이 고장나 핸드폰 불빛의 의지에서 잡고를했습니다 엎친 데다친 격으로 토사로 인해 양수기가 잡고 막힙니다 결국 진흙을 손으로 달아야 합니다. 작업이 고되어 무슨 이 엄한 진창입니다. 강아지의 눈동자가 슬프네요.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할머니께서는 한향 없이 눈물을 닦아내셨습니다. 옷이 젖어서 새옷을 주셨는데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집에 와서 발을 보니 물에 퉁퉁 불어있습니다. 눈물에 퉁퉁 부어버린 이재민들의 눈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입니다. 지금도 고생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